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대공어 다운샷 시즌이 활짝 오픈이 됐는데 광어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니까 이미 대공어 시즌이 끝났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항상 대공어 시즌, 산란 시즌은 6월 중순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떠들어다니는 풍문 믿지 마시고 꾸준히 조항을 탐색해 보시든 출조를 해 보시든 내 주관을 가지고 소신있게 출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차 조절인데 약간은 버림봉돌 개념? 그것도 좀 감이 된것 같습니다. 핀도레처럼 생겼는데, 좀 특이하죠? 이 부분이. 이 부분이 봉돌을 묶어주는 기둥줄, 그 부분을 찝어주는 부분입니다. 광호다운샷 채비인데, 이 채비는 드롭션 매듭이라고 단차가 정해져 있습니다. 아예. 한 50, 대략 50cm 정도 정해져 있고, 끝부분이 한번 묶여져 있습니다. 일부러 한 번을 묶은 거예요. 한번 묶으면 이 기둥줄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이 부분에서 묶어놓은 이유는 밑걸림이 걸렸을 때 바늘에 걸린 건 어쩔 수 없지만 밑에 봉돌이 걸렸다면 끊어버려라 그러면 웜과 바늘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뭐 낚시 중간에 웜과 바늘을 살리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소모품이니까 그러나 고기가 걸렸을 때 웜과 훅을 회수한다는 것도 또 다른 얘기죠 그때를 대비해서 봉돌만 털려나가도록 한번 묶으신 것 같아요 자, 이 녀석의 목적이 뭐냐 이 바늘 밑부분 봉돌까지 연결된 이 부분을 좀 짧더라도 요 녀석을 기둥줄을 통과시키고 두 가닥을 잡아서 꽉 이렇게 되면 끼워지는 겁니다 얘는 웬만해선 절대 빠지지 않아 하다가 어 단차가 너무 높은 것 같아 나는 좀 줄이고 싶어 앞으로 살짝만 당기시면 빠지죠? 너무 50cm가 높은 것 같아. 그래서 난 30cm로 줄이고 싶어 하면 뺐다가 다시 끼우시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는데, 치렁치렁하다. 잘라버리셔도 되고, 이 정도는 그냥 쓸만하다. 그냥 쓰셔도 됩니다. 라인이 엉키진 않잖아요? 단차 조절이 뭐 굉장히 중요하다. 중요하지 않다.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, 단차 조절이 용이하다. 50cm에서 30cm를 줄였어. 근데, 더 줄이는 거는 좀 용이한데 늘리는 건 용이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이 부분 끼운 이 부분은 잘라버리는 게 일반 조사님들의 생각이실 테니까 다시 내리고 싶다면 원래 부분에 있는 이이 이 부분으로 자 중간에 찝혔죠? 이부분 약해지겠죠? 그러면 자연스럽게 버림봉돌채비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찝혀졌죠? 이 부분은 분명히 약해질 겁니다 그러나 바늘 윗부분 고기를 걸었을 때 바늘 윗부분은 멀쩡하잖아요 베이트를 끝부분에 라인 홀더 그래서 여기서 차안을 하셨구나 했는데 이거를 이런 제품으로 승화시킨다는 건또 다른 엄청난 아이디어죠 뭐 매일같이 다같이 보고 있는데 누구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누구는 이걸 그대로 보고만 있고 이게 차일피일 참 죄송하게 미루다가 이제서 영상을 담는데 그런데 와 이건 정말 전 콜럼버스를 생각했어요 이걸 볼때 누구나 보고 누구나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광호다운 저 채비 단차 조절로 승화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거겠죠. 자제 입장에선 그 극찬을 끝으로 짧게 홍보 영상을 담아봤습니다. 지존낚시에서 추천 받았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